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글림 네트워크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9월 초쯤엔가, 어, 이것을 어, 영상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단한 가지, 제, 제가 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 솔라나에서 열린 이제 그 해커톤 대회에서 글림 네트워크가 출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뭐좀어좀 어좀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근데 어요 며칠 전부터 어 글림 네트워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곧 발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어 그런 공지들이 있었죠. 어 관련 트위터 내용을 좀 보면 어 11월 여기 29일 날짜 이 날짜를 봐야 되나. 자, 여기서 보면 어, 에어드라 관련해서 내용과 함께 자, 글림 네트워크에 대한 상장 가격과 프리셀 가격이 팀과 시장 조사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11월 29일 날에 발표를 합니다 어저께.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뭐라고 얘네들이 또 띄웠냐면 자 이렇게 띄웁니다 자, 공식적으로 핵심팀은 어, 글림코인에 대한 상장 가격을 공개를 했고 자, 이는 몇 시간 전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 공개가 되었다 자, 그래서 글림토크는 2023년 3월과 4월 즈음에 어, c x 에 상장을 할 것이고 가격은 0.35달러를 목표로 한다 어, 여기에 상, 이렇게 상장을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시태그는 어, 리스팅에 대한 정보는 힌트는 주고 있지는 않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어,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적해 정해졌다 자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빠른 기간에 이 가격적인 부분을 발표를 어, 한 것인데 아직까지 내년도 상장까지는 아직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발표다 라는 느낌이네요 채굴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리고 앱이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앱을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시더라고 방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어, 수동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기 옆에 보면 어, 업데이트라고 따로 뜨실 거예요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뭐라고 뜨느냐면 여여 이제 제그 이렇게 뜹니다. 앱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여러분들이 채굴을 한이 글림 토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채굴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앱을 업데이트하시면 지갑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잔액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숫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글립 네트워크는 어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채굴 방식이 12시간에 한 번씩 요거는 구글 플레이스테이 올라와 있는 그 단위기 때문에 요거는 채굴량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현재 기준이라면 이제 그 12시간에 두 개의 채굴이 되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자두 개씩이 채굴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를 슬라이드를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은두 어, 개가 채굴되고 그 다음날 돼서 또 채굴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또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비디오는 어, 그렇게 좀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12시간 한 번씩 시간 날때뭐 그렇게 굳이 알람까지 해서 하진 않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이제 여기 이제 좀 들어가 보시면, 음, 여기. 자, 요게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 원래 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가격이 여기 0달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0달러가 갑자기 숫자가 바뀌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변동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막 그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자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지 또 그리고 상장까지 확실한 해당 거래소에 공지가 뜨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들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개중에 나쁜 프로젝트 중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라고 하고 어, 투자금만 먹고 튀는 사례도, 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거는 뭐냐면, 어, 여기가 이제 그 글립 네트워크의 로드맵입니다. 자, 이렇게 상장을 이제 뭐 3월에서 4월 달쯤으로 이렇게 여기도 로드맵 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금 오늘 가격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얘네들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요, 만약에 흑심을 품고 이런 거를 공지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아니기를 좀 바래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들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공지는 떴는데 자,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냥 최고레만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내일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